이런 척기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 좋아지긴 했네요. 이거 내가 CCTV 볼수 있네. 이렇게. 안 보세요. 아 요즘 세상 좋아졌네 근데 나는 성남에 안 사는데 나는 도봉산 쪽인데 <웃음> 반대편을 보여주네 사는 곳이라 뭐야 자 오늘은 다른 게임을 잠깐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냥 구글에서 3년 동안 뭐 개발을 했다라는 찾아보니깐 데모도 있고 해서 이게 무슨 게임 잘 모르겠는데 소울 스타일로 뭐 만들었다고 해요 판단은 일단 직접 한번 해보고 이거는 걷기고 <웃음> 띠는거 뭐야 왜이래 이거 새삼 소울 시리즈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게임, 게임이라고 느껴지네 어... 게임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한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래도 닥투는 배경이 이쁘잖아요 어희봐 당신 거기에 소원 안에 있는 우석이나 좀, 좀 버리고 그래 그 우석이나 좀 버리고 얘기하시지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웃음> 않는가 당신 선하게 에 그건 뭐지? 아 역시 역시 집이 좋아 역시 집이 좋아 오늘 93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 밖은 위험해. 그, 스틸라이징이 거진 풀프라이스 값, 밖. 박... 팔았잖아요 이제 얼마에 할까 그게 제일 관건이죠 아 저런 비슷한 게임이 있긴 해요 애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5시간 가까이 했네요 하다가 엔딩은 못 보고 보스 하나인가 둘인가 좀 잡다가 그만뒀거든요 나중에 소울라이크 게임 합본을 해가지고 1시간씩 한번 해볼까 아무리 똥게임이라도 아 대변 특집이라뇨 아니야 대변 특집이라뇨 아니야 모판을 모으는 자 세미션 처음에 넣는 걸로 아 이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게임 위주로 간 그러면은 우린 이거를 보통 똥독이 올라온다고 하죠 이게 무슨 냄새지? <웃음> 처음은 괜찮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괜히 매우 긍정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성비가 괜찮아 게임이 진짜 아 썸네일 만들 때좀 편하겠다 그냥 쓰레기통에 저거 넣으면 되잖아 <웃음> 게임 이미지 넣으면 되잖아 그냥. 제가 이제 보통 썸네일을 작업을 할때 짧게 하면은 1시간 걸리고 길게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려요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아무래도 뭐 구상이라든가 구도라든가 만약에 저거를 한 시간씩 하고 영상을 만든다면은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썸네일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어, 음, 내 생각에는 좀 장점인 것 같군. 안 그래? 몇 개? 이 자리를 빌어서 바레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세, 세계선의 바레는 많이 죽었을 거야. 네, <놀람> 포. <놀람> 정문이요? 정문은 너무 빨라서 나름 즐기는 편아 그거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전에 우리 했었던 거 편집을 하잖아요 영원한 암흑을 썼는데 암령이 제가 포탄으로 밀어버렸거든요 포탄 자체가 영원한 암흑을로 있는데 우취를 타는 건가? 일부 투사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준하는 내격이라든가 그런 건안 통하거든요 아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냥 사이좋게 놀지 그냥 사이좋게 놀지 <놀람> 가골에 당하려고 암령은 들어오는 거라고? 너 혹시 맞는 걸 즐기니?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오 어? 이거 완전 원자로 아니냐? 어디보자... 잠깐만... 아... 컴! 으응! 응 아아! 잠깐만! 아아 너무 늦게... 늦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오컴 <웃음> <가, 가. 웃음> 아니 이건안 이건 아닌잖아. 아니, 이건 <웃음> 자기 할일해놨다고 그냥 가네. <웃음> 왜 갑자기? 왜? 용사고기? 아 용사고기 써야겠네. <웃음> 용사고기를 먹으라는 이번에는 식품 쪽 바이럴 들어? 식품 쪽에 바이럴 들어왔어? 나 코로 먹니? <웃음> 아 눈으로 먹네아 눈으로 먹는 거였네. 불의 힘없으니까 되게 되게 낯선해 샤브리를외침이요 그거 뭐가 좋았, 좋았었죠? 그게? 받는 데미지 쓰는요 내가 소리지는 걸 그냥 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미불 쪽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쓸만해가지고 정말 많이 신세를 졌지 <웃음> 어, 요즘 좀 실험적으로 쓸만한 무기 같은 거 없나요? 무기에다가 전회 브레데즈의 자멜을 갖고 이놈의 브레데제는 버그 언제 고치 아니, 고칠 순 있나? 너희들 이건 고칠 순 있니, 그런데? 버그요? 브레데제를 쓰면은 무기에 발라져 있는 인챈트가 같이 때려지는 거. 경례금 좋냐고요? 그냥 평타치는 무기예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나쁨으로 말해주고 싶네요. 왜 별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고계열 카타나 쪽 무기는 기본적으로 출혈이 달려있거든요.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 사람들이 잘안 써요. 하지만 멋지죠. 그랑삭스의 벼락 성능 괜찮나요? 성능 괜찮죠. 맞으면은 좀 많이 따갑죠. 인첸티어 이거 못 발라요. 이게 바른다고 해도 전기 쓰게 되면 사라지니까. 특수 무게는 인첸 못 바른 건 있긴 있는데 일부 바를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예, 네, 사냥개 기니발. 기니발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발라겁니다 플라키드 삭스 빔이랑 미드르 빔 중에서? 미드르요. 미드르 솔직히 레이저 쏠때 준비할 때 있잖아요. 불꽃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탁 하면서 이제 레이저 나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용왕님을 오렌지? 에이 용왕님은 그래도 손에서 벼락 만들잖아요. 빔 대결에선 저, 졌을지 언정 손으로 벼락 만드시잖아요. 근데 뇌창 못 던지잖아요. 던지지 않고 터트리지. 멋있는 건 자기 혼자 다 하려고. 용왕님도 불에쏟 쏘다가? 레이저? 그거는 전멸 쓸때 필사기 같은 거 거진 막바지 페이지 넘어갔을 때 그때만 쓰지 그렇지 위드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용산기름이요? 효과 나쁘지 않아요 용산기름. 아. 혹시 이 무기도 사람들이 안쓴 이유가 있는 건가? 사거리가 엄청 짧아가지고 <웃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대구권치고는 많이 무겁긴 하죠 가득 강도가 높아요 진짜네 거진 방패급이잖아 철퇴 써봐야겠다 이참에 기량 쓰는 사람들이 타격무기 들때 보통 철퇴를 들죠 이게 기량 쪽이 치우쳐진 무기이기 때문에 불승병 해머를 쓴다고요? 제게 안낫기해 이게 와 정말 쓸모가 없어 절퇴들면 안되는건가? 한손이요? 네 그런거 같네요 두손으로 써봤자 더 안좋은거 같아요 실제 전투 중세 냉병기 시절 때는 메이스가 갑옷 입은 사람한테 타격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금속으로 두른 애들 메이스로 후드렵해도 그렇게 잘 안박힌데요 그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역사 그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황금이 진짜 단단하긴 하더라고요네 그렇죠 보통 메이스는 이제 딱 맞았을 때 충격 격을줄땐 좋죠 중갑이 발달하다 보니 그걸 뚫기 위한 검술로 그 칼날을 잡고 가드로 내리찍는 전술이 생겼다고 하죠 그거를 하프소딩이라고 합니다 칼날 잡고 손잡이로 내리찍는 거아 피했잖아 불렀잖아 불렀잖아 주말에요? 저녁때는 나도 좀 쉬지. 저도 머리에가 과부하 걸린답니다. 저 진짜 편집 열심히, 한, 열심히 하면요. 머리에 열나요. 열도 나고 귀도 아파가지고 쉬어야 돼. 머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래. 아개 같네. 이거 참 맞는 말이긴 한데 부정은 못하겠다. 아니 맞잖아. 개는 <웃음> 맞잖아. 저한테 개 관련 욕해도 저한테는 타격이 없어요. 진짜라서. <웃음> 아이뭐 아니,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 최고의 거인 보스요 거인이면 그용밖에 없네 최후의 거인은요? 메두라에도 인터넷이 터지던가? 아이 다음 DLC 여기서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떨어지는 거잖아 새 타고 여기 딱 와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지 아, 근데, 그건 소름이겠다. 만약에, 어차피 또 과거를 갈 거거든? 만약 DLC가 나온다면은? 어차피 또 과거로 갈 거야. 그런데, 다크썰 1, 2, 3가 모두, 모든 배경이 뒤섞인 곳 가면 진짜 좀, 내가 지금까지 1, 2, 3을 했는데, 어? 야! 거기 앉아봐라. 내가 개쩌는 이야기를 해줘봐. 왜 요즘, 요즘 멀티버스가, 아, 이미 유행이 됐지, 이제? <웃음> 지금 누가 겜붕이라고 소리 내었는가? 겜붕이를 죽여야 되나? 괜니치로개이 친구는 겜붕인겜붕이 이런 소리 들을 친구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미미 돼버렸어 <웃음>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웃음> 용왕이요? 아 저거 해야죠 또 까먹기 전에 저거 먼저 해야지 어! 내룬 네, 여깄다 누가 못하는 소리가 레이저는 아파. 약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용왕이 엄청 센 것뿐이지. 우리가 강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용왕이 아픈 것뿐이야. 그냥 그것뿐입니다. 난안다 곧 10시에요? 안돼 <웃음> 자기 싫어 아 어쩐지 조, 좀 엄청 졸리더라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그럼 오늘은 말레니아라 모근 님도 못 보겠네 아니야 저의 신앙심은 저의 신앙심은 항상 있습니다 나 모근님 만큼은 만날 거예요 모근님은 금방 끝나니까 신앙심이 아니라 만만해서가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요 난저 말에 많은 감정이 담겨있다고 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다 죽겠는데 이거 이런 제기랄 상식적으로 자기 죽을 피면 못 쓰게 대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 상식이 있을까요? 뭐 <웃음> 있었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낭만이지. 예상하는게 나을 텐